안녕하세요. 막냉이에요 오늘은 에이든이 한복을 입고 있어요. 왜냐면 추석 특집 키부천서거든요. 그나저나 회사에 저렇게 출근했는데 퇴근도 저렇게 할 건가봐요. 퇴근할 때 멀리 떨어져 있든지 따로 가야겠어요. 에이든한테 찾아가서 퀴즈 내달라고 해볼게요. 에이든님 어, 뭐야 네, 뭐야 이거 피부 천사 건 하려고 국뉴스 주라고 이거 처리가 좀 이번 추석 어떻게 지내시려고요? 저는 뭐 당연히 우리 검사 모아일에서 같이 플레이하면서 이번 주, 이번 주 이벤트 번주이 봤어요? 아, 아 당연하죠 어, 이번 주 이벤트 완전 핫하다고 이번 추석에 핫타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추석 맞이 핫타임 이벤트로 퀴즈 해주세요 추석 맞이 핫타임 지원 이벤트 9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맞이 핫타임 지원 이벤트에서 매일 지급되는 이벤트 상자가 있는데요. 이 선택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. 이번에는 모두 골라주시면 돼요. 자, 1번입니다. 추석의 하둥 전지훈련 세트 자, 2번 추석의 대사막 특별훈련 세트 3번 추석의 하둥 특별순살세트 이천 원더 비싸요. 아 맞아 맞아. 사번 <웃음> 추석에 하든 특별 유격 훈련 세트. 5번 아, 추석에 하든 특별 훈련 세트. 음, 자, 보기에서 두 개를 골라서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힌트는 포럼. 왜냐면은 지금 이벤트는 아니니까. 맞아. 월 스무팔이부터 열려요. 에이즈님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훈련도 여기서 한번 해보실래요?